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자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남상이 되어가고 있는 원인 에 대해서 주로 이상안면부 쪽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이쪽 아래쪽 얼굴 하안면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년 여성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겠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는 극동 아시아의 60대 여성 얼굴로는 매우 기품 있는 얼굴입니다. 얼굴을 상정, 중정, 하정의 3등분으로 구분을 하여 보았을 때이 균등한 비율을 이렇게 이루고 있으며 상정인 이마는 너무 볼록하다거나 아니면 위로 까져 있지 않고 판판하게 입벽된 이마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지만 역시 60여 년간의 노화로 인하여 이마 가로주름과 미간의 세로주름이 생겼는데 이는 이마 거상술로 전두근을 절제하여 주고 추미근을 절제하여 주면 좋은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마 면적이 넓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중정에 있는 코 부분은 이 여성분의 얼굴에서 가장 기운이 좋은 부분으로 눈과 입은 노화로 많이 남성화가 진행된 데 반하여 콧대와 코끝에 살집이 잘 붙어 있어서 현재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이 노란 점선 원 부분의 하관도 팔자 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기는 하지만 처녀 때는 너무나 예쁜 입술 하관 비율이라고 느껴지는데 한창 예쁠 때에는 왼쪽에 이런 얼굴이 아니었을까 하는 정도로 고급진 얼굴 비율입니다. 왼쪽의 여성은 흡사 엄정화 리즈 내 얼굴이 생각날 정도로 입술이 도톰하고 인중이 짧으면서 비순각도가 연인각도인데요. 오른쪽의 여성 또한 잘생긴 하관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입이 돌출되어 있으면서 인중각도가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있지 않고 콧기둥과 윗입술을 이루고 있는 비순각도가 연인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중이 늘어져 있으면서 도통하였던 입술이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모양으로 줄어들어서 사랑스러운 예쁜 모습이라기보다는 잘생겨보이는 하관인데요. 즉이 여성분이 안면거상수술이나 팔자필러 등으로 처진 살을 당겨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인중 길이와 입술, 비율의, 그 입술 비율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려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여성스러운 얼굴이 아닌 주름없는 할머니 내지는 여전히 남자스러운 얼굴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관의 인중 입술 부분이 왼쪽과 같은 비율이 되어야 진정한 여성스러운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사랑스러운 여성의 경우 인중 비율이 짧고 입술 비율이 인중에 비해 월등합니다만 얼굴 비율이 근엄해지면 이렇게 인중이 길어지면서 입술이 말려 들어간 얇은 입술의 하관 비율이 됩니다 이때 만일 왼쪽과 같은 도톰한 그러니까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술의 필러를 맞게 되면 인중이 길면서 입술이 두꺼워진 일명 오리 입술이 되면서 이 기품이 있었던 얼굴이 되려 세련되지 못한 촌스러운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과 같이 인중을 짧게 하여준 하여 연후에 입술 지방식으로 이 입술을 가로로도 확장시키면서 도톰하게 만들게 되면 비로소 왼쪽과 같이 젊을 때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관인중 입술 라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더불어 마리오네트 받침 하관 지방식과 이 팔자주름 지방이식을 동시에 하여주게 되면 처진 볼살도 리프팅되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자는 여성스럽게 변하고 여성은 남자스러워지는 것을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퉁 치료합니다만 그 또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편안하게 곱게 늙으면 얼굴도 우아하게 늙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그 예쁘던 연예인들의 늙는 얼굴을 보면 일반인들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데요. 오늘 내용의 그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중년이 되면서 여성이 퉁명스러워지는 이유는 심성이 괄괄해져서가 아니라 얼굴 비율이 귀엽고 여성스러운 비율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때 때문이므로 이 비율을 젊었을 때의 그 한창 예뻤을 때의 비율로 교정해 준다면 나이가 50, 60이 되더라도 귀여운 얼굴, 여리여리 여성스러운 얼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